안녕하십니까 건설업전문농사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근무일에 따른 건강연금취득일자에 관한 Q&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무일에 따른 건강연금취득신고일자 문의 드립니다. 11월에 근로가 없고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14일 근무이며 1일 근무라도 한달 이상이 아니니 취득 신고 안하고 다음 달에 하루라도 근로하면 그때 취득 신고하면 되나요? 다른 회사에서는 1일 근무 8일 이상이면 한달 이상 관계없이 무조건 부과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선 건강연금 보험 가입 기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 건강보험 가입 기준은 한달 이상이면서 동시에 8일 이상 근무인 경우에 가입 대상이 되고 연금보험 가입 기준을 살펴보면 한달 이상 근로이면서 동시에 8일 이상 근무인 경우에 가입 대상이 되거나 또는 한달 이상 근로이면서 동시에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11월에 근로가 없었고 12월에는 14일 근무하여 8일 이상 근무에는 해당이 되나 아직 한달 이상 근로 여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1월에 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한달 이상이라는 조건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12월 1일자로 취득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는 1일 근무이면서 8일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에 의한 신고 방법일 뿐 정확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무일에 따른 건강연금 취득신고 일자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